많은 이들이 탐험하기 꺼려하는 지형 중 하나인 정글 지형은 습하고 시야가 차단되는 환경으로 인해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귀한 동물을 만나기 위해 정글까지 들어가는 탐험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룩덜룩 마치 바둑알처럼 보이는 이 동물 곰이 아닌가 싶지만 곰과는 다른 개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생물 중 하나로 게으르지만 귀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판다는 정글에서 살아갑니다. 덩치는 크지만 플레이어를 적대하지 않고 앞구르기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선 재롱을 부리기도 하죠. 물론 판다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때리면 팔다리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판다는 몸이 허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는데 이 콧물은 슬라임볼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월드의 판다는 현실과 동일하게 대나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생물입니다. 대나무만 주면 판다들끼리 번식도 할수 있어 어떤 플레이어는 희귀 동물인 판다들을 엄청난 수로 번식시켜 해외에 팔아버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판다는 여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내 유일무이한 특별 몬스터인데요. 판다의 종류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갈색 판다부터 시작해서 굴러다니는 걸 좋아하는 장난기가 심한 판다나 이게 나무늘보인지 판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게으른 판다 플레이어를 적대하는 사회부적응자 판다처럼 여러 성격을 가진 판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판다를 보거나 키우기 위해 많은 플레이어들은 극한의 지형인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글 속의 판다는 대나무를 뜯어먹으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